<웃음> 자 사실 사실 컨텐츠였습니다 자 꼴등에서 단판 1등 어, 이새끼 아무튼 그저. 입만 벌리면 가자! 더블 킬 Kill. Kill. 자, 바로 반등 가자. 컨츠 시계 나버렸다 마우 스가, 안 들어 가노좋았이승리짜셔셔셔셔다까 지고, 지고, 지고, 고고 일단 많은 사이즈인데 일단은 전판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초반 킬이 중요해요 초반에 너무 센스 많이 하면 안돼 자한명 나와야 되는 야자새는 안 입었으면 나 주, 자살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오늘 컨텐츠 많이 나오네? 자, 좀 그죠? 다들 총잘 쏘니까 어찌 자. 자, 이거 빡 자, 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죠? 침허써 경고 어? 폭탄 이 설치 되었 어？나 칼로 바꿨 는데 왜 붙여 냐 하지？ 칼 안받았나? 태궁님 안녕하세요아 눈복탄은 저는 이벤트로 받았어요 이벤트로 그때 막 한창 많이 했었어가지고 피망때 드플리 이간하고 나서부터는 눈복탄 이벤트는 안했던거 같네요 싸..싸비정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데이는데거거는저이많이거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아 이게 참 제가 잠만 보라 이렇게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오늘 살짝 몽롱한 상태네요 누가 내 커피에 마약 탔나 요것을 이제 극복해야죠 그렇지 갑박폭 이렇게 들어가야지, 이게 깔끔하지. 스페셜 나오세요, 스페셜 좋습니다. 작은 작은 올라가면 됩니다. 이생야점 별거 있나. 꼴치서 1등하면 그게 인생작전이지. 왜 아이디가 안 찍을까요? 짝인가 오노. 조금만 하하. 파티습니다나데스까 오케이, 작차 앞에 잡았고, 작 드럼포까지. 드럼에는 없었고. 바로 가야지, 바로 가야지. 지 오케이 오케이 1등 1등 1등 예 저는 지금 이게 첫판이고요 또사기가 저. Special point. Double kill. 아이 당연하지 지로 나오겠네요 무시한가 무서운데? 어 멈췄다 왜 갑자기 왔다 왔다 오 깜짝이야 나이샤 전파는 컨텐츠였습니다 멋지게 이쁘게 나왔죠. 각각 이쁘게 나왔다. 자, 꼴찌에서 1등까지 스포 인생 역전. 오, 그 조는 내가 맞았어. 홀리 시맨맨. 체체맨 자, 싹설 때. 팡 점프. 저대로 갔을 가능성? 이거 이제 큰적이 작설이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부동심. 이게 바로 부동해. 오케이, 가자. 삐날레 딱 좋네. 오더 누가 방금? 어, 이 핑까지 깔죠. 아시고 너무 높게 가시는안 되는데, 아, 이거 적핑도섞여 있다. 와어차그중에한필 성킬이 또 나, 나야?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 잘한다. 우리 미사일도 제가 5킬 13데스 했는데 <웃음> 이겼으니 뭐... 아, 이건 어쩔 수 없네.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아, 군이 패배 하였습니다. 오더수가 면 있구나 역시 원래 옛날에는 공방할 때 무조건 뭐 오골가자 뭐방바가자 이렇게 오더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태생부터 오더수 성공할지 성공하는 건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그냥 오더수 오더하기 좋아하는 분들 어? 오무리 나 온다요. 아우, 봤 죠? 조중좀희 마이 마님 감사 합니다. 희 마이 도 안녕 세요. 와 대체 웃긴다. 진짜 스포가 패션에 따라서 샷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그죠? 바지랑 가방만 뗐을 뿐인데. 패스 패스 패스. 야안 나타나지? 추천 감사합니다. 일천님 안녕하세요. 어제 아까랑 좀 비슷한 시나리오 인데? 중작스나 필쟤 누구지? 스나는 필이에요 킹 비닐 형이구나 아까 폭을 좀 아껴놔야겠네 후반에 쓸 필요가 있겠다 자중 나갑니다 패스가 늦는데? 낚시까지. 퐁커. 폴리. 작전에. 점프샷에 너무 기댔다. 패서빙은 두개 고장으로 갈게요. 아 역시 공개해서 고장하는데. 패스를 빠르게 안 하는데, 근데. 이거 지하 말고 우물을 좀 도와줄 같은 내용인데. 빠타마. 하면 어디야? 아, 죄이 아, 니다 아,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아, <웃음> 아, 떠지는 형잡 아, 는형 잡았어야 된 우리 큰을 가야 돼. 큰을 해야 이거는요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오케이 좋았다. 꼴찌에서 1등까지 깔끔하게 미션 성공. 미션 없었지만 일단 성공